대구 수성구 범어사동의 수성 35지구 재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들 간 신경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3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범어사동 경신고 인근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가 여부를 두고 지난 민원배심원제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민원배심원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원배시 먼저 진행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범어사동 내 추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 두 곳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 반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난개발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지금처럼 소규모 산발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허가해준다면 수성 35지구 중 일부는 개발해서 소유될수 있다는 것이다. 범어사동주민 A씨는 수성 35지구 전체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개발이 가능한데 왜 특정 공간을 쪼개서 독단적으로 개발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고 말했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개발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이 점점 노후화되 가는데 시행이 불투명한 재개발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주민비시는 구역별로 현장 상황과 주변역원, 정책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역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다. 기반시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 반대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주민들 사이에 투기꾼이 붙었다더라. 거짓말로 주민을 현혹시킨다. 는 등의 각종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다. 개발 과열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경신고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된 한 빌라는 올해 8월 4층 한 채가 7억 8천만 원에 매매됐다. 1층 한 채가 1억 4천만 원에 매매된 것에 비해 급등한 가격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나 방법은 없다. 며, 결국 주민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사 선정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 이후로 강화된 탓에 지난달까지 시공사 선정을 끝내지 못한 재개발 단지들의 경우는 일정상 내년 이후에나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탓이다. 대구시가 고시한 백사개 재개발 단지 중 지난달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친 재개발 단지는 모두 26개 단지.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들은 재개발의 첫 단추는 꾀었지만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는 달리 주민, 동의나 사업 절차상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단지는 시가 고시한 재개발 지역 중 25%에 해당되며 재개발 단지 중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지역들이다. 수성구 황금동 721지구를 비롯해 남구 대명사동, 발서구두류동 840지구 중분은산 2-2 e 지구 등의 경우 전체 개발 면적이 인한 3만여 평을 넘으며 분양 단지수도 1천여 가구를 넘어서는 대단지들이다. 수주 경쟁에 참가한 시공사 관계자들은 재개발 단지들이 한꺼번에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추진위가 구성돼도 시공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곳들도 있다. 라며 시공사들이 경합을 벌인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뛰어난 곳들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식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 차원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탓에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도 있다. 대구시가 지난달 조합 설립 이후 선정된 시공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데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 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지역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고 재개발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재개발 지구 내라도 하더라도 대도로변및 신축 건물들의 경우 재개발에 따른 수혜보다는 폐를 입을 우려가 더 높다. 며,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들과 보상평가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아직 시공사 선정을 마치지 못한 단지들은 하반기를 넘어서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향후 추진될 재개발 기본 계획을 담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과 승인에 상당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단지를 수전한 포오롱건설의 이원식 대구지사장은 정비계획 수립과 시승인, 사업인가와 이주 및 보상 철거가 끝나야 일반 분양이 가능해 최소한 사업 착수에서 분양까지만 2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된다. 본격적인 분양 시기는 하반기가 될것 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지들은 조합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 지역 재개발 사업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대형 일군업체들이 싹쓸이한데다 재건축에 비해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 비율이 높고 굳이 가격 또한 낮아 분양가격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팬스. 시건축과 관계자는 재개발은 전체 분양 물량 중 70%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재개발이 성공하면 지주들은 주거,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재산 증식을 기대할 수 있다. 라며 하지만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협의가 반드시 오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대구 남구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 사업을 두고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명삼동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는 통행권 보장 문제를 두고 주민과 조합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 진행으로 보행로가 막히게 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를 이미 거쳤고 보행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최근 한 주민이 공사장 펜스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해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다른 주민이 가스통을 들고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소동도 있었다. 봉덕제일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다. 인근 주민들은 낙후된 동네 일부분만 정비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공사가 본격화되면 좁은 진입로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봉덕 삼동 주민 20여 명을 지난 9일 남구청 앞에서 봉덕제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주민들은 현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신 지역정비주택사업을 추진해 폭넓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과 반대 주민들은 관할구청인 남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남구청은 건축인허가 및 심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보통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도시계획심에 교통역량평가 등등을 거쳐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 상당히 어렵다. 면서 구청의 입장에선 다 같은 주민이라 누구 편을 들기 힘든 상황이다. 최대한 간극을 좁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한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재개발 현장에서 강제 철거에 맞서 충돌한 이후 지금까지도 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김인호 70씨. 철거민들은 지난해 3월 80일 동안 동인 3-1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건물 옥상막루에서 농성을 진행했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철거를 집행하는 조합측이 크레인의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 집행을 시도하면서 위험한 집행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농성자들에게 물과 음식, 전기, 혈압약 등이 제공되지 않아인 권위가 중부청장과 중부경찰서장에게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씨는 조합측으로부터 아직까지 보상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며, 강제철거 당시인 권유린에 대한 책임과 조합측의 부당함을 방관하고 있는 중부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 고 촉구했다. 대구시 동구 용계삼거리에서 반야월옛 도로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안심연료단지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 대구시민들은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 31만 1천여으로 지정된 안심연료단지 일대에 인근지역을 추가로 편입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연료단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 특정 업체가 재개발에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대다수 업체의 동의가 있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수용을 통한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안심연료단지에는 현재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성산업을 비롯해 대형연탄, 해영 c 이 한성연탄 등4개 연탄업체와 쌍용량의 대형콘크리트 등 양해단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동안 한개 연탄업체만이 대구시가 대체부지를 제공해줘야 이전을 할수 있다며 재개발에 반대해왔다. 대구시는 연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구역지정을 하면 실시설계, 시의회 승인, 환경교통문화재 지표조사, 토지수용 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1971년에 조성된 안심연료단지는 비산먼지 연탄과 시멘트 가루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다.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재준 대구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질의에서 연료단지 인근 주민 576명 중 168명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또 다른 인근 주민들이 폐질환의 폐자가 될수 있다. 고 말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안심연료단지가 앞으로 공영개발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면 동구 반야월 일에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 현재 슬럼지구로 방치되어 있는 옛 반야월 역사 주변지역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꾸미면 동구 일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대는 이미 인근 혁신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완성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부도심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랬다. 대구시가 반야월 일대에 도심을 재창조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공원과 주택,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재개발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